여기는 저희 샵입니다. 팀원들이 차를 고치고 일반 고객님들도 오셔가지고 차를 고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가게를 왜 왔느냐 2022년에 새로운 뜻, 새로운 마음으로 타려고 지금 차를 만들고 있어요. 맨날 남의 차로 뺏어 타가지고 내차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만들고 있습니다. 저 원래는 젠쿱만 탔었는데 이번에는 포요탑 GT86으로 탈겁니다 아 재밌겠죠 엄청 엄청 기대됩니다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은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차에 대한 전반적인 메인터넌스는 전부 다 남편이 해줄 거예요 저의 제일 큰 스폰서지요 <웃음> 이제 샵으로 들어가보겠습니 다다다다. 제가 탈차에요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 지금은 터빈 올라가있고 클러치 바꾼 정도까지만 돼있어요 꾸미기 위해서 샀던 부품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언박싱 해보고 근데 솔직히 뭐, 뭐 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편이 주문하고 돈 보내라 그래서 그냥 돈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도 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인체 도색을 하고 데칼도 해야 되고 래핑도 해야 되는데 어떤 색깔로 할지도 못 정해가지고 디자인도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똑독자분들께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자분들에게. 일단 언박싱을 시작할게요. 따라라 이게 얼마치야? 이게 모두 다제 건데, 좋겠죠? 그내 얼굴이 이쪽이 잘 나오니까 일로 만 찍어. 알겠지? Put your hand, you feel it?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해외에서 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득은 다 했고, 그리고 좀온지 오래됐어요. 이거 급비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딴딴 짜자잔 메스 이제 메스 대신 다이소에서 산 칼인가? 지금부터 까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이거는 메간 레이싱 뭘까요? 뽁뽁이 엄청 쌓여있어 인 스티커 이런 건가감하게 버립니다 이냐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타이로드예요, 타이로드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그다음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뭐야? 이것도 타일, 타이러... 아, 안에 거? 이게 밖에 거야? <웃음> 죄송. 이게 밖에 거고, 아까 그게 안에 박... 거예요. 그 몸에 파란색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비싸요. 늘 이렇게 말해야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차 작업한 거 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체 찍어서 올리면 항상 이렇게 파랑색, 빨강색 이런 거예요. 그런 게다 비싼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면 비싼 몸이시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럼 이거 값으로 5% 할인권을 줬어요. 다시는 사지 않, 아 사고 싶지 않은데 배송이 엄청 느려가지고 할때 코로나 때문에 두달 반, 세 달? 기다린 것 같아요 다시는 주문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드리프트할때 제가 맨날 이렇게 오른손으로 당기는 그것 유압사이드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브라켓입니다 이거는 젠쿡 같은 경우에는 우리샵에서도 하고 국내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86은 일단 소모가 많지도 않고 한국에서 86으로 드리프트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몇 명을 위해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해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거는 얘, 얘랑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세트. 이게 그 유압사이드. 근데 이것도 도색하고 싶다 이 색깔이 너무 둔탁하죠? 난 금을 좋아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제 슈로 하던 젠쿡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뒷바퀴 락 걸리는 게딱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높은 속도에서 진입을 하고 뒷바퀴 락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또좀 정확하게 하려고 이 유압으로 된 사이드를 쓰지요 사실은 이게 간지예요 드리브트는 <웃음> 진짜 옛날에 젠쿱탈때 거의 2년을 유압사이드 없이 탔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몰랐었는데,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또 사람이 간사한 게 없으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여기 뽀시래기들, 안에 박스가 비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엔진에 들어갔습니다 엔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강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피는 작아도 굉장히 비스, 비싼? 비싼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비톤한 벌써? 이이아이이 이 달려있어요 이 차에 그리고 여기 가레트 터빈은 이 지금 들어있는 건데 안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팔아야 되거든요 다른 손님한테? 아 오빠 거야 여기 남편 거래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그냥 뜯어가지고 어디 밖에다 던져버릴까요? 이거는 똑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그거 작은 거이거뭐다 작은 거? 이 좋은 건다 지가 가지고 가고 저는 그냥 남는 걸로 하는 거 같아요 아마도 좋은 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 하려봐요 이걸 스크브 파티 <웃음> 지차도 지금 86으로 하나 만들거 거든요 암튼 그래요 그래서 얘도 사실 제게 아니고 남편 건데 이거는 y g 팝이라고 끝판왕 타각키 풀세트 할때 천만원이에요 아무데 이렇게 좋은 거는 자기 쓰고 나는 이거는 이두개 이거 같은 거예요. 강화 조인트인데, 86이 조인트 이슈가 좀 많은 차예요. 신랑이 원래 86을 거의 순정으로 타고 이제 드리프트도 몇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조인트를 해먹어 가지고 총세 번을 해먹었거든요. 제가 또 젠쿱 조인트를 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아무튼 남편이 좀 불안하니까 800마력 대응 강한 조인트를 산 거예요. 근데 제 차가 800마력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800마력 대응이니까 작은 마력은 더잘 대응하겠죠? 제발 올해는 조인트를 좀안 부숴먹었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작년 초에 동계에서 드리프트 하러 갔을 때 웜업 할때 조인트 한번 부셔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동생의 차를 빼서 타고 구독자 택시 타임을 진행했던 적이 또 있죠 드리프트 택시 타임! 동승자 미션을 드렸는데요 응? 음? 피디님 저차 지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견적이 났습니다 여유부품이 없는 상황! 택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능력이 낮아도 대체할 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조인트 해먹은 적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조인트 헌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비싸고 좋은 조인트가 꼭꼭 필요합니다. 가까이서 찍어볼까. 나다단, 나다단. 이거는 커피티백 같이 생겼다. 애랑 짝꿍이에요. 그리고 맞다 이거 되게 부피가 엄청 크죠? 근데 이걸 남편이 집으로 시킨 거예요. 이때 거의 만삭되었는데 병원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문이 얘네들 때문에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집으로 누가 시킬? 내가 집으로 시킬 줄 알았냐고? 그래서 집으로 거자, 결국 시켜서 다시 가게에 들고올걸왜 집으로 시켰냐고 내 말은. 왜 집으로 시킨 거야? 주소를 골랐어. 아 여기 주소를 몰라서아 영어 주소로 해야 하니까. 미시모토! 이건 알지 미시모토 이거는 대형량 라지에이터입니다 뒤부트 차들 옆으로 가니까 주행풍을 많이 맞지를 못해요 그래서 크고 비싼 걸써야 하여튼 알루미늄이라서 엄청 가벼워요 M 썸네일감 나오나? 내가 다시 샘? 썸네일감 좀봐아올까썸네일네 네, 네. 얘는 좀 아까 라지에이터보다 조금... 이거 뭐가... 더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더 <웃음> 부서지는 거 아닌가? 이제 곧 여름이니까 집에서 이걸로 아무튼 드리프트 차들이 좀더 쿨링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 내생각에 짧은 단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액셀을 엄청 세려 밟는 행위를 하니까 좀 쿨링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풍을 많이 못 맞지만 비싼 라디에이터, 뭐 비싼 고속팬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언박싱은 일단 이렇게 끝났어요 거의 뭐 이거를 이제 저는 남편이니까 뭐 돈을 이렇게 그렇게 소비자가격으로는 주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모두 소비자가로 따지면 얼마지? 공인 빼고 그냥 부품값만? 천, 천, 천 정도? 천, 천, 천, 정도? 천, 천 정도? 근데 진짜 별거 없고 몇개 없는데 천만 원 그냥 순삭이야 중고차 한대 값이 이렇게 <웃음> 쪼로록 쌓 있네 이거 다 팔고 그냥 그냥 조용하자 타고 다니고 싶다